저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, 일단? 일단 이 건물, 아냐? 4까지 깨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뭘 알고 싶고는지 � s 1 2만 밟고 <바꿔>, 3 4는은지 o z i d e r e 리다 е 우와 어, 와죄송해 어, 저희 길드네임 Dah n o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<웃음> 야 진짜 <자>, 이거아이 <이봐. 웃음> <웃음> 없다나다 났다, 났왜 났어요? 아, A를 눌러야되는데, G를 눌렀어 미안 뭐가 미안해? 나, 나 암박하고 갔어 야! 저희 나갔다가 다시 올까요? 미안합니다 지가 오늘도다쳤는데 아, 이 성질 너무! 아, 궁금한 쿠요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이준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수준. 뭐야? 너무아 이거 와오나오일오이시오오시오오시오오시오 무다 아무도 대시자 안누르고 비가고 있는 거 봐. 아이게또가 있을 거 같아. 또알다이 오! 오! 오! 깼다, 깼다. 아 깼다 아 깼다 아기다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다아기 아기가 아기기가아아기 아 어허어어 KET다 克 악� e 으 i s 아 e n t i a g e t t h C8 뭐야 이거? 죽었어! 뭐긴 <웃음> 뭐예요? 3 2주로 혼자 까시면 돼요. 어, 2분 내 아, 경기쯤 난단 말이에요. 캐리 종료. 어, 어, 이거 1패 저희가 캐리했으니까 2득 <웃음> <이게> 캐리했어 이거. <쓰니까. 웃음> <웃음> 막캐리 했는데. 아, 이거 다 죽였는데. 왔어! <웃음> <고앗고! 웃음> 어, 어, 그렇지. 안 돼. 빡빡빡. 터졌다. 어이씨. 네네네네. 안될것 같다. 아, 뭐야? 와, 계뭐가 몸이냐? 아, 몸이 있었구나. 멀만해 몸이 있 머리가 몸이 있었어. 아, 그래? 그러네 머그리라 아... 그래? 와, 갤수 o 는꿈은현실일지니어 진짜 이 e w t s in type? 네. 네? 아, 빡침이 빡침이 어? 안, 안 바꾸고 온같곧 뭐, 아크라시아를 어? 잠식할 것이다. 아보았다 너의 악몽을. <웃음>